시청자가 이 채널을 시청합니다 라는 메시지 인데요 네가 어떤 영상을 보고 있는지 다른 분들도 알수 있다면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럴 땐 시크릿 모드를 사용하세요 시크릿 모드를 사용하면 아무도 모르게 영상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단 시크릿 모드를 사용하면 좋아요나 댓글을 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크릿 모드를 설정한 후 90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풀리게 됩니다 시크릿 모드를 설정하는 방법은 우측의 프로필을 클릭하고 시크릿 모드 사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시크릿 모드를 해제하고 싶을 때는 우측의 상단에 프로필을 클릭하니다 클릭하고, 시크릿 모드 사용 중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핸드폰에서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플레이 버튼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우측 상단에 프로필을 클릭하신 후에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화면 아래에 접근성을 클릭하신 후 접근성 플레이를 꺼 주시면 됩니다 핸드폰 화면에서 영상을 크게 보려면 은 화면을 터치해서 네모박스를 클릭하면 넓은 화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작업이 되게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유튜브 화면을 꾹 누르고 위로 올려주세요 그러면 화면이 전환이 되고요 큰 화면에서는 꾹 누르고 밑으로 내리면 은 작은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핸드폰으로 실시간 방송을 볼때 넓은 화면에서 채팅창이 눈에 거슬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화면을 터치해서 채팅창을 꺼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영상을 시청할 때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빠르게 대감기, 빠르게 감기가 가능한데요. 우측 상단에 프로필을 클릭하고 설정을 클릭한 후 일반을 클릭하세요. 두번탭하여 탐색을 클릭하면 5초부터 60초까지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